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여러분들은 게임 리니지를 아시나요? 물론 당연히 아시겠죠 한달만에 매출 2천억에 달성한 괴물같은 한국의 IP인데요 이번에 이 리니지의 IP를 이용한 게임인 리니지M이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의 스크립트는 채널 좀비왕 멤버이신 튜나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튜나님과 함께하는 다양한 게임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NC 소프트에서 IP 계약을 통해 넷마블에서 제작한 리니지 2 레볼루션이 한달 매출 2 0 0 0억을 터뜨리며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던 2017년 역시 모바일화를 준비중이던 NC 소프트에서 리니지 M을 발매했습니다 무려 1999년 출시되어 근 20년 가까이 NC 소프트를 먹여 살리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인 리니지 1을 모바일로 이식한다고 하니 세간에 관심이 몰릴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럼 추억도 되살려 볼겸 게임이 어떨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엥? 오... 오 오픈 첫날이니까 서버가 터질 시도 있죠 하하 <웃음> 조금만 기다려보면 금방 열릴 겁니다 네 드디어 서버가 열렸습니다 오프닝 영상 퀴리 좀 옛날 감상 같지만 오프닝이니까요 중요한건 인게임이죠 어... 감성만 이식하는 줄 알았더니 기술력도 1 9 9 8년도걸로 만들었나 봅니다. 그래픽은 레트로 감성이라 치고 플레이라도 재밌으면 된거 아니겠습니까? 숨길 필요도 없다는 듯이 노골적으로 초파를 던져대는 모습과 이 정도 수준의 게임으로도 출시 당일 매출 107억으로 첫날 매출의 신기록을 갱신했다는 사실은 한국 게임계가 이 정도로 추락했나 회의감이 들 정도입니다. 최소한의 모바일 rpg로는 수준급의 그래픽을 보여주고 시간을 돈으로 사는 방식이지만 자동사냥 자체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으므로 자동사냥으로 버틸 수 있는 스펙을 맞춰가며 과금을 시간으로 대체하면 어느정도 즐기는 것은 가능했던 리니지2 레볼루션보다도 수준이 떨어집니다. 게임은 전형적인 양산형 모바일의 양상을 보입니다. 무성의한 퀘스트엔 자동사냥의 루틴으로 게임을 돌리게 되는데 자동사냥의 경우는 모바일 플랫폼 특성상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게임을 따로 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이 주요 타겟인 만큼 자동사냥 자체를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같은 몹 돌려막기가 심각할 정도로 자주 보이고 그마저도 저렙 구간은 한 마리 잡기 같은 퀘스트가 연속으로 나오다가 나중에 30마리 잡기를 이름만 다른 똑같은 몬스터들을 돌려가며 내줄 정도로 무성이합니다 생긴건 똑같지만 몬스터의 체력은 꾸준히 올라가서 갈수록 뒤져지고 재미없어지는 건 덤이죠 이 지루한 레벨업을 극복할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과금으로 강력한 장비를 맞춰 더 빠르게 몬스터를 잡거나 얻는 경험치와 드롭률을 높여주는 아인하사드의 축복을 활용하거나 요 2분당 1씩 오르는 충전량은 200이 최대치고 하루에 두번씩이 충전량을 채워줄 수 있는 보석을 지급합니다 이마저도 원래 시간당 회복만 있다가 유저들의 거센 반발로 추가된거고요 또한 버프 수치가 200 이하일때는 200% 증가 200 이상일때는 700% 증가하기 때문에 과금으로 200 이상을 유지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성장이 빠릅니다. 즉 과금전사들을 따라잡기 위해 하루종일 자동사냥을 돌리는 것조차 과금이 필요한 셈이죠. 첫날 이걸 100% 과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부여했다가 큰 반발을 받고 피로도 개념으로 일정시간마다 충전해주겠다고 언급했지만 그마저도 7월 중순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인상을 줄 뿐입니다. 또한 자동사냥시 지원하는 건 오로지 평타, 버프, 스킬, 체력, 물약입니다전 군주로 플레이했는데 공격형 스킬마저 자동으로 안 나가요. 다행히 스킬이 주인 마법사의 경우는 자동 스킬이 나가지만 그마저도 불안정하게 스킬을 돌린다더군요. 그리고 무게한도를 일정이상 초과하면 공격조차 안되는 게임에서 기본 체력 물량 다음 단계인 고급 체력 물량마저 자동사용이 안되고요. 회사에서 자동사냥을 권하는지 않는 걸 느낄 수 있는 건 45레벨부터는 선공몹이 존재하는데 다수가 덤벼오면 자동사냥을 돌려놨다간 어느새 시체가 되어있기 쉽상입니다 꾸준히 모니터링 해주며 죽지않게 텔레포트로 몹이 몰리지 않는 곳을 찾아가야 해요 사실 이쯤 되면 자동사냥의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자동은 보조적인 옵션일 뿐 수동으로 계속 조작을 해줘야 하는 게임이 되는 셈인데 정작 조작감이 구리기 때문에 컨트롤로 무언가 효율을 만들어낸다기보단 자동사냥 켜둔채로 쿨마다 스킬과 물약을 눌러주는 클리커형 게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역시 게임계의 잔뼈가 굵은 기업이다 보니 최근 트렌드인 방치형 클리커 게임을 RPG에 접목시켰네요. 대단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 그래픽에서 발열량까지 심해서 장시간 플레이가 어렵습니다. 즉 핸드폰으로는 장시간 플레이가 어렵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자동사냥도 효율이 구리면서 요구하는 사행성만 무척 높은 대중성도 없고 매니악한 면도 부족한 린저씨들마저 하기 불편한 수준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즉 주요 타겟층조차 공략하기 어려운 비완성의 게임인 셈이죠. 리니지2 레볼루션은 단물 빠지기 전에 출시를 서두른 이나 완성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그 증거 중 하나로 광고에는 분명 포함되어 있던 거래 기능이 앱스토어 등록을 위해 빠진 일도 있죠. 게임을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오류를 일부러 정정하지 않고 출시 1일 전에 알린 것 자체가 게이머에 대한 기만인 동시에 이들이 얼마나 급하게 게임을 출시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추후에 거래소를 추가할 수 있다는 발표를 했는데 바꿔 말하면 충분한 시간을 들었다면 출시 전에도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는 뜻이니까요. 그걸 출시 1일 전에 알리고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본인 주식 전량 매도하신 부사장님 거래소 기능이 빠지는 것을 알기 전에 파셨다고 하지만 앱스토어가 커뮤니티에 댓글을 올리듯 등록할 수 있는 곳도 아닌데 부사장이 출시 직전까지 심의에 걸리는 부분을 몰랐다고요? 글쎄요... 산의 왕따 문제를 당하고 계신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금 시스템을 한번 알아보죠 귀걸이 2개, 반지 4개 개당 3,000원씩 기본 18,000원에 캐시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강화가 가능합니다. 강화 주문서는 오직 3만원짜리 캐시로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8강까지 풀강용으로 유피스를 맞춘다고 가정하면 18만원. 스탯을 올려주는 희귀 마법인형 제작서가 한장 들어가 있지만 두장이 모아야 제작이 되기 때문에 5만원씩 두번 10만원. 변신시 추가 스택이 붙는 변신박스도 2회 구입시 희귀 확정이기 때문에 5만원씩 두번 10만원. 6강 무기와 4강 방어구를 부여하는 용사 셋이 5만원 버프 소모까지 고려하면 플러스 알파겠죠 약 50만원의 돈이 들어가는 셈인데 유료템이지만 당연히 강화 실패가 있고 유료템이 강화 실패시 흔적도 없이 날아가는 훌륭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첫 가격은 어디까지나 천만분의 1, 1 정도의 천원을 타고 나서 강화가 100% 성공하고 본인 직종에 맞는 고급 변신 마법 인형이 한 번에 뜬다는 가정하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순양아치즉 <목소리> 최선의 경우인거죠 그리고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버프형 캐시템일 뿐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3만원하는 랜덤박스는 전설템이 뜰 확률이 0.0007%입니다 포커의 스트레이트 플러시의 확률이 0.001% 정도라는걸 감안해보면 전설템을 띄우기 위해서 얼마가 들어갈지는 상상도 못할 정도죠 이 게임에 몇십만원 지른거정도 는명함도 못내밀정도로 과금전사들을 위한 게임이 질비한 한국에서도 보기 드문 초과금형 게임이 나온셈입니다 이쯤 되면 병들어있는 한국 게임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모든 원망을 뒤집어쓰려는 다크나이트가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정도예요 이런 말도 안되는 과금구조를 들고 나와 리니지라는 이름값 하나에 기댄 채 완성도 없는 게임을 출시하는 성의 없는 모습을 보고있자니 얼마전 출시했던 넥슨사의 서든어택2가 생각납니다 한가지 다른 점은 서던어택은 선점 효과를 누렸을 뿐 유저 충성도가 넥슨의 기대만큼 높은 게임이 아니었고 리니지는 NC소프트가 기대한 만큼 유저 충성도가 나오는 게임이라는 거죠 첫날 매출 107억이 그 좋은 증거고요 여기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게임은 다른 문화와는 다르게 발전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은 문화입니다 1950년대에 출판된 반지의 제왕은 지금 봐도 훌륭한 세계의 명작이고 1997년작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역시 지금 보아도 충분히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소설은 상상력에 기반한 텍스트 형식이므로 세월의 힘 앞에서 자유롭고 영화 역시 배우들을 중점적으로 소비하는 매체이므로 CG나 편집력이 시대에 따라 다소 뒤쳐져도 좋은 배우와 좋은 이야기를 지닌 영화는 세월에 풍화되는 정도가 더딘 편입니다. 하지만 게임은 다릅니다. 인디신처럼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느끼고 경험하게 하며 훌륭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모방하며 진화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다른 대중문화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강렬한 경험을 선사하지만 그 강렬한 만큼이나 빠르게 다음 세대에게 불씨를 전한 뒤 사그러듭니다 리니지와 같은 세대에 출시되었던 1997년작 하프라이프 1을 오늘날 처음 접해본 게이머가 그 당시에 그 게임을 했던 게이머 와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리니지 1이 지금도 무수한 매출을 올리는 것은 그 시대를 함께해온 게이머들에게 추억을 선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pk를 통해 가상세계에서 악인이 되는 것을 즐겼을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의 혈맹으로 똘똘 뭉쳐 공성전을 벌이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 출시하는 게임마저 그 추억에만 기댄 채 시대착오적인 게임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 미래는 자명합니다. 리니지 1의 전설적인 집행검마저 유저 이탈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규 유저의 유입 없이 그들만의 리그를 추구한다면 더 이상 자기 과실을 할 상대가 없어진 린저씨들 마저 이탈할 날은 분명 올 것이고 단일 ip로는 한국 최고의 성공 신화를 써내려온 리니지의 이야기도 거기서 끝을 맞이하겠죠. 개발 노하우 없이 배만 채우려는 nc소프트가 맞이하게 될 추운 겨울 을 어떻게 넘기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물론 3N이 반성 없이 병들게 만들고 있는 한국 게임계가 그때까지 살아 있다는 전제의 말이죠.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벌어 드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커뮤니티들이 시끄럽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게임들의 문제점과 과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는 끔찍한 일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아타리 쇼크와 더불어서 과거 아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